오! 왓? 헐 미안해요. <웃음> 오메. 트레스. <매. 됐스! 웃음> 흠 <웃음> 아, 어떠오멘 오케이 <오메. 웃음> <웃음> okay. 누가 여기다 길래놨냐 아! 수비 지대로 해놓으셨네 이거는 그냥 번트나 대라는 거죠? 내가 뻔트는 대드릴게 혼자 잘먹고 잘 사슈 어? 가서 몸 한번 써보자 인사 준비하시고 아임 쏘리유? 미안해유? 하차이 병야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어머나 들어갈 듯? 야식 최작가 트스흠나환장하겠네 <웃음> <웃음> 미안합니다. 홈메 세뽀 봐라? 아우다 미안해요. 오케이. 어... 뭔데? 뭔데? 뱅크샷이요.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대해봐 야이씨 최작가 뭔 애인병이다냐 미안해요 난리났네 제발 그만해야 미안합니다 이야 아이고 충성 Same with this friend and person already. They are perfectly fine! Where am I Talking about success? Okay! veil Elin 오케이, okay, 좋았어. <웃음> 아, 찰치요?